안녕하세요. 원마크라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흰 고리 링에다가 세 줄의 기둥꾼을 걸어줄 거예요. 자, 세 줄을 함께 잡고 이 끝부분을 맞춰서 절반 부분을 잡아주세요. 줄의 절반 부분을 요게 S 고리에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랩핑매듭을 해볼게요 자 아래 있는 고리 부분을 줄로 감싼 후 왼손으로 함께 잡아줄게요 자이 상태에서 랩핑용 끈을 한줄 준비합니다 랩핑용 끈을 이렇게 세로로 함께 잡아주세요 이때 이 부분은 짧게 잡아주시고요 구리 모양으로 올려준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을 감아 내려주세요 이번 정도 줄을 감고 여기 아래 고리 부분에 남은 끈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끈을 넣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짧은 끈을 위쪽으로 잡아당겨줄게요. 이 줄을 위로 잡아당겨서 아래 매듭 부분이 여기 매듭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매듭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럼 아래 위에 남은 랩핑 줄을 힘을 줘서 이렇게 매듭을 해주시고요. 남은 끈을 잘라줄게요. 이 랩핑 라인에 맞춰서 짧게 잘라주세요. 자, 이제 줄을 추가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추가용 줄을 한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 위에 고리 부분을 잡아주세요. 자래핑매듭 아래에 총 6개의 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에 있는 줄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옆에 있는 줄은 잠깐 옆에 이렇게 올려둘게요. 줄을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반 접어서 잡으신 다음에 여기 두줄 뒤로 가로로 보내줄게요. 기본 평매듭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매듭을 할거예요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부르겠습니다 1번 줄은 2, 3번 줄 앞에서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낸 뒤에 뒤에 있던 4번 줄이 1번 줄 앞에서 뒤로 지나가서 여기 고리 사이로 1번 2번 고리 사이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1번 4번 줄을 바깥으로 잡아당겨 줍니다 평매듭을 반 지금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위에 공간을 한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위로 보내줄게요 자 이번에는 4번 줄로 반전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1번 줄로 4번 줄을 감은 뒤 2,3번 줄을 지나서 3,4번 줄 사이 고리 부분으로 빼내주세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등 줄을 가볍게 잡고 1번 4번 줄을 바깥으로 잡아당깁니다 같은 방법으로 평 매듭을 두개더 만들어줄게요. 여기 이 중앙 줄을 여기 위쪽에 평매듭 위에 여기 공간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통과시킨 뒤에 방금 넣은 줄을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공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평매듭을 한번더 해서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매듭을 해서 고정했어요 그럼 옆에 올려뒀던 줄을 다시 내려 줄게요 그다음에는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두번 감아매기 매듭으로 이렇게 사선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한평 매듭 네줄 있죠? 이네줄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이 기둥 줄이 됩니다. 기둥 줄은 매듭 줄 앞에 있고요. 매듭 줄은 오른쪽에 있는 두 줄을 매듭 줄로 두시고 이렇게.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해 볼게요 기둥줄은 매듭줄 앞에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매듭줄 중에 안쪽에 있는 줄 중앙에 있는 줄 먼저 매듭을 해 볼게요 안쪽에 있는 줄은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아래에 생긴 고리 사이로 줄을 빼내 줄게요 이 상태에서 매듭줄과 기둥줄을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한번더 매듭줄을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겨서 여기 고리 있는 사이 쪽으로 줄을 빼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매듭을 조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두번 감아매기 매듭이 하나 완성이 돼요 자 오른쪽 옆에 있는 줄도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한번 해볼게요. 매듭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매듭의 라인이 사선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매듭을 해주세요. 오른쪽 매듭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왼쪽을 매듭해볼게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 있는 매듭 기준으로 왼쪽 매듭줄이 기둥줄이 되고요. 뒤에 있는 왼쪽 줄두 줄이 매듭줄이 됩니다. 뒤에 있는 매듭줄 중 중앙에 있는 줄을 먼저 사용해보겠습니다.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겨서 여기 고리 사이로 빼줄게요. 매듭을 한번 조여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기둥줄 앞에서 뒤로 넘겨 고리 사이로 빼내줍니다 그리고 또 매듭을 잡아당길게요 중앙에 있는 줄을 두번 감아매기 매듭이 끝났어요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줄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한번 해볼게요 두번 감아매기 매듭이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두번 감아매기 매듭 하실 때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똑같을 수 있도록 주의해서 매듭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뒷면 종달새 머리 매듭으로 끈을 추가로 걸어 줄게요 추가용 줄을 이렇게 반 접어서 고리 모양으로 잡아 주시고요 고리 모양으로 잡은 줄을 기둥줄 뒤에서 앞으로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에 있는 두 줄을 고리 사이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줄을 잡아 당겨서 매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라인과 같은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지죠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끈을 추가할게요 추가 용어 끈을 사용해서 두 번째 라인 버블 매듭을 만들 거예요. 두 번째 라인에는 여기 위에 있는 버블 매듭이 총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시는 건 아까 처음에 매듭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중앙 두줄 빼고, 왼쪽에 있는 두 줄과 오른쪽에 있는 두 줄이 기둥줄이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두줄 먼저, 매듭을 해볼게요. 추가용 끈을 반 접어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뽕 매듭을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줬고요. 위에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세요. 여기 아래로 평매듭을 두개더 연달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의 줄 중에 중앙 두 줄을 여기 사이 공간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앙 두 줄을 쭉 잡아 당겨서 볼 모양을 만들어 준 뒤, 요기 아래로 평매듭을 한번더 해서 고정을 할게요 매듭을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추가용 끈을 한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중앙의 두 줄은 매듭하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오른쪽 두 줄을 사용해서 매듭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 공간으로 넣어줄게요 넘겨준두 줄을 쭉 잡아당겨서 볼 모양으로 만든 뒤 여기 아래에도 평매듭을 한번 해서 매듭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라인 버블 매듭까지 완성을 했어요 제일 왼쪽 줄을 기둥줄로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해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줄은 기둥줄이 되고 버블 매듭의 제일 왼쪽 줄까지 이렇게 세줄이 매듭줄이 됩니다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오른쪽 줄로 이렇게 매듭을 해줄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일 오른쪽 면에 있는 세줄 줄이 매듭줄이 됩니다. 오른쪽도 매듭을 해볼게요. 라인도 왼쪽과 비슷한 길이감으로 끝나도록 왼쪽, 오른쪽이 대칭되는 모양으로 나오게 신경 써서 매듭을 해주세요. 아직 매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두 줄로 매듭을 할 거예요. 이줄 기준으로 오른쪽 면에 있는 매듭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앙에 있는 두줄 중에서 오른쪽 줄이 기둥줄이 되겠죠? 매듭줄은 이렇게 총 7줄이 됩니다. 이때 매듭 시작 라인이 여기 버블 매듭 바로 아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있는 줄 차례대로 매듭을 해줄게요.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올려뒀던 왼쪽 줄을 내려서 왼쪽도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앙 줄 중에서 왼쪽 줄이 이렇게 기둥 줄이 되고요. 옆에 있는 일곱줄이 매듭줄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버블 매듭 라인에 붙여서 매듭을 시작할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두번가아 매기 매듭이 같은 라인에 위치하도록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쪽 끝선이 비슷하게 끝나도록 조절해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보시면 분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둥글게 매듭이 되어 있어요 버블 2단까지 매듭이 끝났어요 이세 번째 라인은 버블 매듭이 이렇게 세개가 들어갑니다 이번엔 중앙에는 끈을 추가하지 않고 제일 중앙에 있는 이네줄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 거예요 만드시는 방법은 같아요 이렇게 네줄을 기준으로 평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이때도 여기 위에 라인은 1cm 정도 비우시고 평매듭을 세개 연속으로 만들어주세요. 중앙에 있는 기둥줄을 여기 위에 공간으로. 보내줄게요 위에 공간으로 빼준뒤에 쭉 잡아당겨서 공모양 매듭을 만들어준 뒤 아래에도 평매듭을 한번 해서 고정을 시킬게요 매듭이 여기 두번 감아매기 매듭 바로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매듭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추가 끈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중앙 버블 매듭 옆에 두 줄은 띄우고 그 옆에 있는 두줄이두 줄이 기둥줄이 됩니다 중앙 이 버블 매듭 옆에 있는 두 줄은 빼고 그 옆에 있는 두줄 제일 중앙 두 줄이 기둥줄이 됩니다 추가 끈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제일 왼쪽 줄이 이렇게 기둥줄이 됩니다. 뒤에 있는 제일 왼쪽 세 줄이 매듭줄이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제일 왼쪽 줄부터 매듭을 해줄게요. 매듭을 해줄게요. 제일 오른쪽 요 줄이 이렇게 기둥줄로 사선 모양이 되고요. 뒤에 있는 줄,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줄이 매듭줄이 됩니다. 제일 오른쪽 줄부터 매듭을 해볼게요. 버블 라인을 따라서 매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앙에 있는 두줄 중에서 이 오른쪽 줄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 기둥줄이 됩니다 오른쪽 옆에 있는 줄부터 이렇게 끝까지가 매듭줄이 돼요 중앙부터 바깥까지 순서대로 매듭을 해 볼게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만하게 이렇게 사선 라인이 내려오도록 주위에서 매듭을 해주세요 이렇게 왼쪽 방향 매듭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매듭한 줄 왼쪽 옆에 있는 줄이 이렇게 기둥줄이 되고 그 다음 중앙부터 순서대로 매듭을 해주세요 같은 밸런스로 떨어지도록 대칭 모양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매듭을 완성해 주세요 네 번째 버블 매듭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버블 매듭이 총 5개 들어갑니다 제일 중앙에 있는 버블 매듭은 제일 중앙 네줄을 사용해서 매듭을 해 볼게요 제일 중앙 버블 매듭부터 매듭을 해 주겠습니다 줄은 매듭을 하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두 줄이 기둥줄이 되는 거예요 이 줄에 추가 끈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방금 매듭한 이 줄, 옆에 있는 줄은, 요 줄은 띄우고, 여기 두 줄을 사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끈을 추가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왼쪽 라인도 버블 매듭을 두개 만들어 줄게요 제일 중앙 옆에 있는 한 줄은 빼고 그 옆에 두 줄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추가 줄한 줄을 사용해서 버블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매듭이 버블매듭 옆에 한줄 빼고 이 줄은 기둥줄이 되고 추가로 한줄을 걸어서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이줄까지 사용을 하시면 추가줄이 모두 사용이 되고 랩핑용 줄 한줄만 남게 됩니다. 제일 왼쪽 줄을 기둥줄로 하고 또 이렇게 두번 감아매기 매듭으로 사선을 만들겠습니다 제일 왼쪽 줄은 기둥줄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세 줄이 매듭줄이 됩니다 기둥줄 옆에 있는 줄부터 매듭을 해주세요 오른쪽 줄도 이렇게 매듭을 해 볼게요. 제일 오른쪽 줄은 기둥줄, 그 옆에 있는 세 줄은 매듭줄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라인이... 왼쪽 오른쪽 라인이 이렇게 똑같이 매듭되도록 매듭 라인을 맞춰주세요 이번 라인 매듭 하실 때는 이렇게 버블 라인을 그냥 타고 간다는 느낌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 줄은 이렇게 왼쪽 라인 기둥 오른쪽 줄은 오른쪽 라인의 기둥줄이 됩니다 왼쪽부터 매듭을 해볼게요 기둥줄 옆에 있는 줄부터 순서대로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해주세요. 라 둥글게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중앙에 있는 줄이 이렇게 기둥줄이 되고요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해서 요 라인을 따라줄게요 그때 왼쪽 라인을 대칭 모양으로 똑같이 라인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서 매듭을 해주세요 완성이 됐어요. 제일 왼쪽 세 줄은 빼고요. 그 옆에 있는 네 줄로 평 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버블 매듭 하실 때 하셨던 방법 그대로 평 매듭을 해주세요. 또 제일 오른쪽부터 이렇게 세 줄은 빼고요. 그 옆에 있는 네 줄을 사용해서 평매듭을 해주세요. 제일 중앙 여섯 줄로 평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이 여섯 줄중 바깥에 있는 두 줄은 매듭줄이 되고 중앙에이네 줄은 기둥줄이 됩니다. 줄을 이렇게 펴서 중앙의 기둥줄이 이렇게 막 꼬여 있지 않도록 매듭을 해주세요. 이 중앙 여섯 줄, 이 줄은 빼고요. 그 왼쪽에 있는 한 줄, 이 줄이 이렇게 기둥줄이 됩니다. 속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하시면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줄세 줄을 매듭을 해주세요. 이제 이 오른쪽 라인 요술도 이렇게 기둥줄로 두시고요. 중앙에 세 줄을 매듭을 해볼게요. 똑같이 두번 감아 매기 매듭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원하시는 라인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둥줄 잡고 하셔도 되고, 뭐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중앙에 매듭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왼쪽 줄이 기둥줄이 되고요. 이렇게. 트리의 밑에 라인을 매듭을 해줄거예요 매듭은 똑같이 위에 하셨던 것처럼 두번 감아매기 매듭으로 매듭을 해 줄게요 자 중앙에 있는 여기 왼쪽 줄까지 매듭을 해주시고요 제일 왼쪽 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매듭을 해 나갈게요 중앙 라인까지는 아주 완만하게 살짝만 이렇게 라인이 내려오게 매듭을 해주세요. 방법으로 제일 오른쪽 줄은 이렇게 기둥줄이 되고요.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매듭을 해주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부터 매듭을 해주세요. 저항에 있는 두 줄은 편한 쪽으로 두번 감아매기 매듭을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매듭 라인이 완성되면 손으로 살짝 만져서 이렇게 라인이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제일 중앙 6줄을 잡고요 랩핑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랩핑매듭은 제일 처음에 했던 매듭 방법과 똑같아요 랩핑용 줄을 준비해주시고요 자 밑에 랩핑라인은 아래에 남은 끈은 자르지 말고요 위쪽에 남은 끈만 짧게 잘라줄게요 요 랩핑 부분이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위에만 잘라줬어요 자 제일 중앙에 랩핑한 부분은 여기 고리 윗부분부터 48cm 길이에서 일자로 커팅을 해줄게요. 래핑 옆라인은 여기 아랫단의 라인에 맞춰서 저는 커팅을 해줘요. 일단 아랫단 라인에 맞춰서 박스테이프를 살짝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박스테이프를 붙이신 후한 1cm 정도 띄우고 커팅을 해줄게요. 자 왼쪽 커팅이 끝났고요 오른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라인 맞춰서 붙인 후 1cm 정도 띄우고 이렇게 커팅을 해줄게요 밑에 랩핑 부분은 풍성해 보이게 이렇게 줄을 펴주세요.